<웃음> <웃음> 아 따발! 브레이크가 오른쪽이었나? 네잘못하아저 자기가 부딪힐 고 같으면 피하겠지 뭐 네. 조진할까요? <웃음>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찍어가 어딜까요? 바로 여기는 영종도입니다 저희. 와 인천 사람들 리플이 영종이 왔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다시 이대로 가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짜잔! 우리 귀여운 연주가 있네 잘 찍어줄게요 아 이쁘다 이쁘다 너무 이쁘네 호빈이 잖아요 나와요 <웃음> 당신의 범인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세요 <웃음> 나 너무 해줬다 <웃음> <그리고> <웃음> 정말 당차게 오늘 신분증을 챙겨 나왔거든요 오늘 운전 컨텐츠 찍는데 운전 면허증을 안 들어갔답니다 일단 차는 타려면 운전하려면 면허증을 차에 놔둬야돼요 <웃음>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웃음> 그래가지고 제가 인생이란 게 원래 계획대로 되지 않, 않는 게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계획대로 간다면 얼마나 재미 없는 인생이겠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너무 즐겁습니다 방금까지 쌍욕하고 있어서 무슨 즐거워요 진짜 레전드다 <웃음> <웃음> 밥이나 먹고 갈까? 아니 어디 가? 아니, 어디 가냐고 아니 아나 봐! 아니 브레이크가 오른쪽이었나? 맞아요 어디야? 집 들어갔어? 빨리 빨 달려 달려 달려 달려 진짜 급하 뺏어 죽겠다 어디에? 공간에? 응 <웃음> 진짜 웃긴다 와 이때까지 갔으면 <웃음> 큰일 날 뻔했네 <웃음> 자 안녕하세요 드디어 시작하는 연수방 차라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로 와보시면 연주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결국에 잘 찍게 됐어요 네. 합법적으로 변화점을 찾았기 때문에 네. 렌트를 했고요 저희가 리플 촬영만 하면 저랑 주연이만 운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좀 다른 분들도 아 운전을 해가지고 좀다 같이 운전을 해가지고 좀잘 해보자 운전을 좀 실력을 향상시켜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가 바로 우리 연주 제가 면허를 딴지한 3년이 넘었는데 뭐 장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웃음> 운전연수를 이 리플 촬영으로 할수 있게 돼서 지금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빨리 운전하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쉣은 아니라는 걸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반갑습니다 연주씨 자 6시 45분 오차기잖아요 빨리 가야 됩니다 네 가요? <웃음> 진짜 오랜만에 나 아! 음. 자, 저 춥기 싫으니까 네안전벨트도 똑바로 하시고요 아저 진짜 오랜만에요저 진짜로 뭐 재밌는데? 차랑 합류를 해야 되죠? 가장, 초보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길인데요. 여기는 어떻게 하냐? 보통, 저기 달리고 있는 차들이랑 속도를 같이, 같이 맞춰서 가야 됩니다. 왼쪽에 차 와요? 오, 오 오는데, 오른쪽으로 갔어야 돼는것같 먼저 가야, 돼요. 너가 먼저 가야 돼요. 아니, 근데 오른쪽 가야 돼요, 우리. 어? 어? 어? 뭐야? 나집 갑시다, 그냥. 찝합시다, 찝합시다. 찝합시다. 어? 집 갑시다, 집 갑시다. 오른쪽으로 갔어야 됐어요. 왜냐면, 내비게이션 오른쪽 가라고 했네요. 나 왼쪽으로 가라 해서 한 건데 뭐야 나 보통 이렇게 길을 잘못 들면요 그냥 가는 게 맞습니다 길, 길을 잘못 뜨는데 깜빡이를 계속 끊고 있는 <웃음> 어, 시간이 늘어났어요? 어? 많이 늘어났는데? 아니 마음이 너무 급하면 안될것 같아요 네. 10분이 늘어날 줄모르겠 그렇죠. 저, 밤부터 뒤부터요 슛, 아 슛. 많습니다 생각 시간 아잖아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저, 저 뒤로 뛰세요. 이파다 들로 그렇죠. 가니발 보내고 뒤로 뒤로. 조사. 아 네가 먼저 가면 되고 이거부터? 아 트럭 오니까. 엄마. 가자 가자. 봐봐 봐봐. 저기 붙이고요. 저기 붙이고요. 갑시다. 두려워하면 안 돼. 너 마음속에 두려움을 내려놔. 오케이 오케이. 너 도로 위 무법자야. 더러워, 위에 무겁라 생각해. 알겠습니다. 어? 응? 이게 차들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아, 저 자기가 부딪힐 것 같으면 피하겠지, 뭐. 네. <웃음> 알아서 해, 이제. 저 차가 급하구나. 응. 이렇게 이해를 해요, 보통. 욕하는 거죠, 그게? 네. 아침 운전하네. 나만, 나, 너만 급해? 응. 응. 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당, 실제로 당신이 급하기 때문에. 맞아. 괜찮아요? 맞아. 차가 엄청 막히죠? 네. 그럴 수가 없어요. 다들 서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왜 서울을 가려고 그래? 뭐라고요?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아또이시간이라는 사람이? 아. 자뭐 차선 잘 지켜야 됩니다 이제. 차 아무리 막혀도 중간에 끼어들면 큰일 나죠? 네. 뭐야? 왜온 거야? 자 저, 저런 사람들을 카메라에 찍혔으니까 제가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저 이제 벌금 3만 원정면될거 같고요. 네, 이런 거는 바가 제대로 잘 지켜야 됩니다. 이러다가 바가 내다 끝난 것이자한칸 왼쪽으로 갑시다. 오호 쉽지 않아? 하지만 이쪽으로 들어오려는 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기분이 어때요 지금? 지금요? 저렇게도 가는데요? 껴줘. 아 껴줘 껴줘 껴줘 껴줘 껴줘 껴줘 껴줘 껴줘 껴줘 껴줘 껴줘 껴줘 껴줘 껴줘 껴줘. 껴줘. 껴줘. 아 껴줘 그냥. 껴준 거야 그내준 네가 먼저 앞에 들어갔기 때문에. 껴준 겁니다. 어쩔 거야. 어쩔 거야. 어쩔 거야. 어쩔 거야. 아너 조금만 가면 수 있겠구만 얘가 안가지고 앞으로 가 아 이만큼 비웠는데 왜 안가? 어그것도 괜찮은데? 어, 엄청 나쁘다 이런 정도는 아닌데? 아 진짜 못할 줄 알았어 아 그래요? 국선 어떻게 해요? 근데 너무 예상이 기대가 낮았어서 지금 어 인간이 사는데? 기대보단 높다고 해주시는 거어 약간 지금 살짝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래? 이럴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돼 어? 나 운동 좀 하는데? 이럴 때가 제일 아, 무서워요 아니.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뒤에 봤는데 저선사서 따라온다고 어쩌라는 거예요? <웃음> 내지 말라면서. 드링크가 뭐예요? 저는 그 루시드 모터스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그 이쁘죠? 네, 그거. 출신할까요? 어, 오버하지 마세요! <웃음> 겁나 멀쩡하고 막. 뭔 소리야? 옆에서 이런 사람들이 더 정신 사나이 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야지. 그렇지 브이크 나오면 브랭크 밟아주고, 밟아주고 아 다행히 오늘 운전자분들이 착하네 원래 아, 앞에 끼워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 저 예뻐서 그래요 예뻐서 그렇다고요? 네. <웃음> 어떻게 밖에서 보여요 그게? 보여요 여기 쌍테는 잘 안되요 대박 쌍꺼 나도 입고자야겠다 한 시간 사이에 늙은 거 같지 않아요? 제 운전 실력 어때요? 뭐가 어때요? 나쁘지 않지? 길친거 같은데? <웃음> 아니 처음에 그 잘못된 거 가지고 <웃음> <웃음> 길친거 <것> 같던데? <웃음> 도착하시겠네요 네 오늘 제 운전 어땠나요? 아뭐 믿을만하다. 음. 어 그냥 시내 주행만 아니면 시킬만하다. 아 근데 연주가 문제가 아니야. 나나는 따라, 문제야. 누가 있지 이제 못하는 사람들이? 유진이. 유진 언니랑 정우 오빠 말고는 다 하잖아요. 응, 음, 그냥 둘이 문제야. 어, 택시 타고 다니라 그랬어. 그래, 버스 타고. <웃음> 그 둘은 그냥 약간 하이틴 게임성으로 해가지고 <웃음> 우리 고속버스 타고 데이트 코스 찍어서 오라고 하고. <웃음> 우리는 편하게. 파워 가고. 자, 차 보세요. 아, 여기 옆에 그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는다오오오 지나가시고요. 네. 차선이 이게 맞나요? 아이 다시 할 거예요. 다시. 비키세요. 비켜. 비켜. 오 맞아. 맞아. 다선 맞네. 선 맞췄어. 너무 왠쪽이 붙긴 했어요. 그런데 저 없잖아요. 괜찮아요. 저 내려야 돼요. 아니 비면 안 돼요. 다시. 비밀. 그래서 잠깐 나갔다 올게요. 자 어,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제 목숨 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저 지금 너무 힘들어서 방송 못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운전연수 1탄이 저였는데요 다음 사람은 유진 언니라고요 네 근데, 근데 1탄 저 순한 맛이었어 잘했어 생각보다 괜찮아 느낌이 있어 근데 한남동 골목을 한번 시켜봐야 돼 강남골목하고 맞아 오늘은 좀 고속도로를 달렸기 때문에 네. 유진이랑 제굽을 좀잘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유진 언니는 면허는 있지만 정우 오빠는 아예 면허조차 없으니까 다른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네 알아서 따오라 해요 그냥 그럴까? 응자 이제 빨리 가세요 늦었잖아요 늦어져, 네, 늦었어요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네, 잘가 자 오늘 전현주 학생 그래도 기본기는 있다 일단 차선 유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가르칠 게 없었다 그래서 믿을만하다 근데 차선 변경이나 좀 자신의 운전에 대한 두려움만 없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잖아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만점에 3.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끝났어요? 가야 진짜로? 가가가이 뛰어 뛰어 뛰어 뛰어